안녕하세요. KICT 창업 멘토리 센터 박종영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창업 준비가 꼭 필요하죠. 어, 창업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엘리트 창업도 있고, 또 연구소나 기성, 그 벤처기업에서 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요즘 흔히 국민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예비 창업도 있죠. 그래서 또 프랜차이즈 창업도 옛날부터 있어 왔고요. 근데 어떤 창업이든 간에 당연하게 창업에 준비가 없이 한다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창업준비라고 하면 처음에 일단 돈부터 생각하십니다 아 이번에 이런 점포를 낼 거니까 아니면 내가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만들든지 아니면 외주를 주든지 이 정도 비용이 들 거다 이렇게 미리 견적을 뽑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정도의 돈이 마련이 되면 바로 창업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말하면 꽂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중시하는 창업준비는 이 아이템 자체에 대한 점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 점검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사전 멘토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우리 중기부 또 창업진흥원에서는 국민들께서 미리 창업에 대한 점검을 할수 있도록 오픈된 멘토링을 제공하고 을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체들로 KICT 창업 멘토링 센터가 있고요 또 현재 전국에 있는 창조경제혁센터가 있잖아요. 그 안에도 원스톱창구라는 이름으로 상시 멘토링이 또 가능하세요. 그 밖에도 지역마다 있는 그 중기부 산하에 있는 지역 중기청들이 있죠. 그 중기청들 안에도 비즈니스 멘토단이라는 이름으로 일반 멘토링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아이디어 마루에서 온라인 멘토링이나 화상 멘토링도 하고 있지만 오프라인에서도 어, 신청을 하시게 되면 멘토링을 할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마루 오프라인 멘토링까지 활용을 하신다면 어, 사전에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은 먼저 달려가세요 달려가셔가지 어, 내가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창업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한다 물론 종목이라든지 업종은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어떤 그 기업 출신이 독립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은퇴하신 분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기존에 했던 분들이 재기창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흔히 요즘 말하는 청년들이 예비 창업자로서 도전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다양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건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런 기관들의 오프라인 멘토링 또 사전의 멘토링을 활용을 하셔서 내 아이템이 과연 창업의 어떤 맥락에서 의미가 있는지 점검 받으시는 것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정부 지원 사업이 많이 활성화됐죠 활성화되다 보니까 정부 지원 사업은 일종의 오디션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오디션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어, 붙은 다음에 바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사업 계획서를 준비한 거지 사업 자체를 준비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 어떤 지원 사업에 붙은 다음에 그 지원금을 활용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많은 기관들이 교육이나 멘토링을 붙여주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미 지원 사업을 활용하기로 하시고 합격을 하신 다음에 교육과 멘토링을 활용하시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 반쪽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첫 단추가 왜 중요하겠어요 본인의 아이템 자체에 대한 전제나 근거가 약한 상태에서 오디션에 합격을 할수 있지만 그 오디션에 합격한 이후에 무조건적으로 그 지원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불안전한 요소가 나오게 됩니다 어, 그때 참여하게 되는 강사라든지 멘토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합격을 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수정을 한다. 또피부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점검을 하고 수정을 하기에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 활용하든 안 하든 창업이라고 하는 것이 꼭지원사업 활용하라는 그 법은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요즘 국민들이 많이 활용하시고 있고 정부도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형태의 창업이든 간에 본인이 어떤 출신의 창업자이긴 간에 일단은 주변에서 많이 제공하고 있는 오프라인 멘토링을 사전에 받으셔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아이템 점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짧게 소개를 드리면 아이템 점검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고객 중심 사고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발상한 아이템들은 당연히 주관적이겠죠. 그리고 저도 인정하는 게 주관적으로 뭔가 꽂힌 게 없으면 사업을 해볼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런데 서 친구들하고 같이 뭐 호프집에서 호프를 마시다가 야 이거 되게 불편하니까 이런 거 어떠냐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야좀 불편한 게 있는데 이걸 좀 바꾸면 어떨까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어떤 기술을 가지고 경력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야 이거를 내가 나가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발생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게 바로 뭐냐면 고객 중심 사고입니다. 거창하게 시장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 본인이 떠올리는 그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고 돈을 주고 살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그분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막연하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뭔가 이것을 내놓기만 하면 만들기만 하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시작해서 잘된 아이템들도 있지만 저희가 표준 모델로 제시할 수 있는 건 사전에 아, 내 아이디어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는 시장 중심 사고나 고객 중심 사고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 문제의식이나 아이템을 점검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혼자서 하거나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감은 좋지만 전문 멘토들이 이렇게 무료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멘토링들을 활용하셔서 점검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자기 아이템이 나왔을 때 어, 흔히 그 포탈 검색 엔진 있잖아요. 검색 엔진에다 그 아이템을 당연히 쳐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안 쳐보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당연히 우리가 뭐그 포탈 검색 엔진 있죠. 검색 엔진에 자기 아이디어를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해 보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 사실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어 객관화가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세계 최초인 것 같고 나만 그 불편함을 느끼고 필요성을 느낀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런 내용들을 고민하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물론 포털 검색 엔진은 이런 아이디어를 다 검색해 주진 않기 때문에 또 오해하시게 되면 어? 검색했더니 안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역시 이것은 세계 최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검색 엔진부터 검색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많이 추천드릴 수 있는 게 어, 통계청에서 오픈한 키프리스라고 하는 그 특허청에 운영되고 있는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안에 이제 검색 연산자를 잘 넣어야만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검색할수록 더잘 나오긴 하는데요 일반 분들이 하시더라도 일단 키프리스를 아는 것부터가 중요하겠죠 가셔서 한번 내 아이디어에 관련된 키워드들을 한번 쳐 보세요 먼저 사전에 종이에다가 자기 아이디어 하고 연관되어 있는 키워드들을 다양하게 한번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 어절짜리로 박 써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반려동물 아이템을 떠올렸다 그러면 반려동물, 애완동물, 고양이, 강아지 예를 들어서 뭐 음식, 또 사료, 또집 이렇게 또 다양하게 한번 쳐보실 수 있겠죠 그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검색을 하면서 일단 검색을 해보시고 두 번째 팁이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 검색을 하다 보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카페라고 하는 커뮤니티도 있고 그 밖에 블로그도 있고 어,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있죠 그런 커뮤니티도 자연스럽게 검색이 되시거나 일부러 검색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이 창업자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라든지 지금 현재 아이템하고 연관이 있는 커뮤니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어, 요즘은 또 여러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다가 모바일 SNS까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유튜브, 또그 밖에는 뭐 인스타그램 같은 여러 가지 채널들에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하고 유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창업자나 커뮤니티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일단 모두 가입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입을 먼저 하시고 좀더 욕심을 내자면 본인이 앞으로 창업 준비를 해가시면서 본인의 커뮤니티도 똑같이 개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검색을 하고 커뮤니티를 또 찾아 들어가고 또 본인의 커뮤니티를 일단 개설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객관화 작업도 할수 있고 자기가 몰랐던 정보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온라인으로라도 만나게 되시겠죠 그리고 어 제가 강조드렸던 오프라인 멘토링까지 겸해서 하시게 된다면 이 온오프가 다 엮이는 순간이 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특히 어 수도권은 조금 더큰범위긴 합니다만 특히 지역에 계시는,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그 지역사회의 창업 생태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온오프로 엮이게 되어 있습니다 멘토들 또 창업 커뮤니티, 또 연관 있는 아이템들을 하고 있는 분들, 또 SNS.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자신의 아이템을 객관화시키고 또 검색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주의사항은안 나왔다고 해서 내가 처음이구나 생각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반대로 검색을 좀 했더니 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 또 실망하시고 아유 역시 나는 창업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또 아니겠죠. 만약에 유사한 게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 최초가 꼭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유사한 게 많다는 건 그만큼 요즘 트렌드나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일단 내가 생각하는 아이템하고 연관되어 있는 분야가 얼마나 지금 이 바닥에서 이 시장에서 알려지고 있고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프라인에서 이분들이 만나는 모임들이 있어요. 그런 모임들이 요즘은 또창조경제센터라든지그밖에 정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들이 있거든요. 주로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많은 부분들, 또 엑셀러레이터들이 요즘은 많이 주관사업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홍보도 하고 커뮤니티도 만들고 오프라인 행사나 교육 모임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활동들이 지금 말했던 이미 기존의 많은 창업 정보들을 다 허브처럼 엮고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를 자연스럽게 하시면서 자기소개를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요. 그러면서 내 아이템에 대한 정보들을 더 연결해서 얻게 되시고 또 오프라인 모임을 또 참가하시면서 인맥들을 소개받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창업 준비의 첫 단계를 할수 있다. 이것이 단순히 지원사업을 사업계획서를 혼자 써서 지원사업을 내서 붙거나 떨어진 다음에 바로 교육과 멘토링으로 창업 준비를 시작하면 CFM 개발로 바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 사전에 준비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 창업 자금을 만드는 것보다도 이 탐색 활동을, 학습 활동을, 네트워킹 활동을 먼저 하시라 이것이 저의 조언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린 네트워킹 활동의 좀 구체적인 팁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아까 아이디어, 아이템 이런 말들을 이쪽에서 많이 쓰는데요. 어, 사실은 아이템은 뭐항목이란 뜻이지만 이쪽 창업 쪽에서는 구체적인 과제명, 사업명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아이템 제목이 뭐세요? 비즈니스 모델이 뭐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 이 아이템 제목을 만드는데 일종의 모험 답안이 있어요. 정답은 없습니다만 일단 한 3, 4, 어절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본인들이 생각하실 때 아, 이 아이템의 결과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에 앱이면 앱 아니면 제조면 제조 이렇게 나오겠죠 뭐 솔루션이면 솔루션 그러면 어, 앱으로 한번 해볼게요 앱이라고 하는 말을 맨 마지막에 명사로 두고 그 앱을 꾸며줄 수 있는 말을 앞에 하나 붙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앱은 앱인데 예를 들어서 뭐 검색 앱이다 뭐 이렇게 됐죠 근데 무엇을 검색하는 앱인지 또 꾸며주는 말을 앞에 붙여 보세요 그렇게 되면 뭐 반려동물, 뭐 간식주기, 뭐 검색 앱 뭐 반려동물, 산책, 검색 앱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이런 요령입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온오프로 네트워킹을 하시려면요. 본인의 아이템 제목이 나와야 됩니다. 지원사업을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쓰실 때도 당연히 맨첫 줄에 아이템 제목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일단은 그 전에라도 그 후에라도 아이템 제목이 없으면 본인들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면 아이템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 뭐 저는요. 뭐 반려동물을 위해서 뭐를 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온오프 네트워킹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신의 아이템을 객관화시키고 일단은 작은 홍보를 시작하면서 관련 정보나 인맥들을 소개받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 제목을 먼저 만드세요. 방금 알려드린 팁대로 한 3, 4, 어설 정도의 어, 내용이 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치매성 노인환자를 위한 무슨 무슨 지팡이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정하게 아이템 제공을 만드시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아이템 제공을 만든 다음에 명함을 꼭 만들기를 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세요. 아니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아주 회사 이름도 없는데 무슨 명함이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근데 그래서 아마 이런 영상을 통해서 팁을 드리는 거겠죠. 어, 사전에 사업계획을 진행하시고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시더라도 명함이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아무리 온라인 시대를 하더라도요. 오프라인 만남을 사업에서는 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명함 만드실 때도 아직은 회사 이름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로고나 CIBI 아직 없어도 돼요. 다만 본인들의 연락처나 아이템 제목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명함 만드시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200장, 300장에 한 2만 원이면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간에 한 100장 쓰다가 이제 회사 이름 만들어서 명함 바꿔야 된다. 그럼 사실 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겠죠. 이것은 거 무엇이냐면 사업을 한다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어쩌한 어 적정 비용의 투자라든지 또 적정 비용의 어떤 낭비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한 번에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명함 만들고 로고 만들고 회사 이름 만들으시는데 한달 걸리세요. 그런 방법보다는 일단은 처음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합한 아이템 제목과 연락처 등을 담은 명함을 만드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명함 만들고 온오프로 아이템 제목을 많은 곳에 가입을 하고 내 것을 개설하면서 알렸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도 멘토도 만나고 또 엑셀러이트도 만나고 또 투자자도 만나고 동료 창업자들 또 선배 창업자들도 만났습니다 그럼 명함을 교환하는명함 받겠죠 그러면 그 명함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특정 앱이긴 합니다만 주로 리멤버와 같이 받은 명함을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디지털로 바꿔주는 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찍혀진 명함들은요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내 핸드폰의 주소록으로 저장이 되게 되죠. 그리고 카톡 친구가 된다든지 아까 페이스북처럼 다양한 온라인 활동들하고 다 친구로 연결되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서 엮어지는 겁니다. 어, 사업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인연법이고 서로 엮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객관화시키고 또 나의 주관성을 바탕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창업 준비에서 저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일단은 온오프로 활동을 하라. 그리고 그 전에 명함을 준비하고 본인들이 오프라인에서 그 명함을 받으면 디지털로 그 데이터를 바꿔서 다시 그것을 재생산할 수 있는 이 라인들을 잡아가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과정들만 통해도 자신의 아이템이 널리 알려지거나 또 객관화가 되거나 또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정보들을 연관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아 제가 저번에 이런 모임에서 대표님의 이런 아이템을 받았는데요 제가 볼때 이쪽 지역에는 반려동물 아이템이 굉장히 많은데 이 반려동물 모임이 있는데 한번 오시면 어떻겠어요 또 가봤더니 나하고 유사하거나 좀 다르지만 같은 업종에 있는 아이템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겠죠 그러면 또 거기에서 다시 또 엮어 나가시면서 여러 정보를 얻고 도움을 청하고 나중에 이런 활동들이 후에 내가 뭔가를 시작하게 되는 홍보의 시작점이 되거나 아니면 내 제품을 처음에 설문조사하고 인터뷰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네트워킹이 아니라 이후에 이어지는 실전사업하고도 연관될 수 있고요. 외주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내부 개발자가 있는 팀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팀빌딩을 하거나 또 직원을 고용하거나 그 밖에 공간을 마련하는데도 큰 준비에 도움이 되시는 팁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